진짜 몇분 전에 생생한 현장입니다. 그렇습니다. <웃음> 이게 끝나고 어. 언제 차려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희 어. <웃음> 위해서 시원한 간식을 준비해줘고 제가, 그리고 제가 <웃음> 사랑하는 팝피니스 음, 음, 음. 진짜 맛있어,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, 근데 이게 태령이가 제가 아기 제가... 때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었 저희 팟피시스를타서 가져오고 나니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. 들어갈 때 갑자기 비가 잠깐 내렸었고, 맞아 조심히 가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, 저녁마 전을 잠 지금 비가뭔가 쨍해, 다른 데갈 조심하시라고 또 이렇게 네. 오, 네. 비 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했데딱 나오는데 가 생겨, 아는 진짜 우리 거짓말 친것같이그데 아이스 드 행복하게 시원하게 아이스 드리시면서 시면서 빙수가 빙기실 것 같아요 제생각 제가 맛있게 먹요 아 이거 아, 맛있어? 원래 보면 먹고 싶다 이미 이미 하고 있어유진이 <웃음> 아까 뒤에 피디 좀 깜고 우리 <웃음> <나> 시작하고 먹을게 <웃음> 파지 <몸이 대박. 시작하고 웃음> 맛있어, 맛있어 보이네 맛있겠다. 너는 뭐, 약간 난 녹차 맛있어 비들안 좋아 나 알갱이 좀파안좋았데왜맛있어 얘는 좀더 약간 잼난 딸기빔기 진짜 저는 한번 탓만 먹어볼게요 아이 엄청 달아. 너다 올리 올리는 거야. 조금씩 넘어줄 거야. 반점 넣을지? 단점 넣을까? 음단반점까난 녹차가 맛있어. 난 원래도 녹차가 맛있어. 원래 나 원래도 나 녹차 원래 좋아했어. 언니 오늘 미티분들하고 저희 첫팬미이었잖아요 팬사. 팬싸. 아 정말 팬사. 팬싸. 팬사. 였잖아요 팬싸. 아니 근데 제 다들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. 너무 피곤해. 저희도 되게 많이 긴장했었는데. 손을 되게 떠시면서 엄마 음 진짜 그래, 그래서 너무 우리 부끄러웠는데 되게 재치 있는 드립? 맞아 맞아 드립? 드막 우리 이름으로 할아지인 게 없어서 정말 정말로 많이 많이 생각해보는 게 유명하다 나도 좋아하잖아 진짜 눈먼은 정말 좋아하는데 아 진짜? 언니 얼굴. 어머. 나한테도. 에리얼티 얘기하는 줄 알고 아 괜찮아 채 이제 지금 안 입고 있어요 이랬 응. <웃음> 그래서 안 크리티 이런 말 대박 아니 근데 그런 말 들어가면 갑자기 긴장된다. 채영 안 하고 계셔서 계속, 계속 채령아물 먹고 그렇게 귀여워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. 나 사인 중인데 채영아 채영아 어떻게 정말을 이렇게 하시지? 끌고 <웃음> 없는데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댓글 보고. 내가 제가 너무 제가 지금 많이 찾아고있는데가 너무 반가워서. 아니 주디 오랜만에 영어로 한 번씩 얘기하면 안 돼요? 네, 주디, 응. 주디 조앤 하. 이렇게 막 불러주시고, 학 o w 이왜왜왜 내가 your g r m o t h e r 아니, 아니, 아니 거 아니에요. 완전 거 아니에요. I hear j u 그래, 그래. j u 귀여워. 이게 안에 치즈랑 떡. I h e 진짜 맛있어. 한번 먹어. 맛있어요. 바나나가 들어있는 음식 시원해. 시원해 진짜 맛있다 <목소리> 여러분도 아이시 들으시면서 아이시한 미스 드세요? <목소리> 진짜 맛있어 <웃음> 나비올줄 알고 쌀국수 굳혀했는데 저녁 메뉴로? 군대 같다 죄송해요 전 <저, 웃음> 냉면으로 바꿀게요 냉면 예전에 냉면 진짜 좋아해 나빼고다 뱀뱀 좋아해? 나도 누나도 좋아하지, <웃음> 좋아하지 않아 누나 <웃음> 좋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뭔가. 갈비랑좀그이게 똥. 음.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요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분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딱, 벌써 저녁인지 몰프어 아, 근데 진짜로. 오늘 리안이 진짜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저요? <웃음> 갑자기요? 왜냐면 저 어제랑 지금 같은 거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이거? 예쁘다고 마음에 드나거이 네, <웃음> 유나의게여쭤볼도 <웃음> <웃음> 있어 예쁘다고 할때 진짜 진심이 아, 얼굴 빨간색으로 <웃음> 체어나체력이 <와서. 웃음> <맨날 나도 체륙이. 웃음> 되게 시원함이 느껴지시도록 이렇게 푸르고 반짝반짝반짝 어제 음반 되게 뮤비 같지 않았어요? 되게 멋있어요 뮤비 다시 찍은 줄알았 그리고 네. 마지막에 저희 옷 네. 색깔 네. 바뀌는 거 네. 보셨어요? 오늘? 너랑 나랑 미스테요 어. 너무,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끝나고 보는데 아,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경 아, 많이 써주셔서 맞아 맞아 진짜 너무 예쁘고 잘행복요 저희 첫 무대인데 또 팬분들께서 아, 너무 좋아해 주셔서 첫날에 시상식도 응. 네, 네, 네. 그렇게 음방 처음했는데 팬분들 공방에기리가너 좋았어. 아 그리고 우리 저번 때는 출국길에 항상 무조건 출국길에 응. 잤잖아. 막어웠고 맨날 새벽이니까. <목소리> 근데 어제 출국길은 밝더라고. 그또 새로운 느낌이었어. 그래서 우리 다가안 잤어요. 원래 항다 자고 이는데다 같이 깨서 와. 음, 맞네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어제는 우리 뮤직팬프를 우리 사고으로입었어졌 <웃음> 응. 그래서 좋아, 다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내일도 보고 내일 팬사인서 보고 음, 음. 이제 더 많이 볼수 있습니까?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팬사인에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응. 감사하고요 아마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V앱을 보고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쵸? 렇 <웃음> 네, <웃음> 비가 안 <웃음> 오고 화창한 그러니까 맛있는 팥빙수 옆미밑이랑같들 이제 시고오나완주너시너 오늘 완전 오무이무고맙팬오들이 이제 른요분들도 이제 세요 보러 아세요아시아게세요 아 <웃음> 아 <웃음> <부러워하세요. 모아줄게요. 웃음> <웃음> 여름 아게요아름안세요아시하게나세요안시하게 빙수 요지시지나세요